자 아, 오늘은 한강을 갈거야 너랑 같이 언니만 믿어 너무 놀래 나 드라이브 할때 진짜 많이 들었어 애한게 없지 널 만나러 가는 하고싶단 말도 모두 다 많았지 널 만나러 가는 길에 몇 번씩 굽시어나 하고싶은 말도 오늘 생각하는 말도 전부 다 전할게 음난 좋아 너의 모든게 말야 아니 아니 나 좋아 그래 너게갈까 yeah. 기분 좋은 바람이 후 왼쪽인가요? 자고 보이려 보면내 맘도 후 너가 보고